대구 지역의 아파트 값이 2주 만에 다시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2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2022년 4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와 비교해 0.2로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0.00의 보합세를 유지한 것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크며 전국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은 물론이고 23주 연속해 내림세를 지속했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0.25로 하락폭이 가장 큰 반면에 북구는 0.06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와 같은 0.19 하락하면서 18주 연속해 내림세를 보였다.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사실상 할인 혜택을 주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분양 입고로 완판이 이뤄지던 1년 전만 해도 수천만 원대 패키지 유상 옵션으로 배짱 분양, 옵션 장세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약 조건이 소비자 우위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선착순 무순이 접수를 받기 시작한 시지라운 프라이빗은 분양금 1천만 원에 이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대폭 변경했다. 모집 공고 당시 계약금 10% 납입 조건을 계약 시 5%, 계약 후 1개월 시점 5% 납입으로 변경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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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부문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에 계약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 옵션 비용, 재세공과금등 일부 제외를 돌려주게 된다. 롯데건설은 또 계약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특약해지금도 계약금 완납일 2일부터 입주시까지 일할의 계약금의 연 5.0% 가산한 금액을 지급기로 했다. 미분양 단지에서는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채택한 단지들이 이미 상당수다. 통상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자 신규주택 분양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상반기 공급이 예정된 포스코건설의 4일동 더샵 단지명 미정,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힐스테이트 영대병원역, KCC건설의 수성포레스트 스위첸 등이 하반기로 미뤄졌다.